저부터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 아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을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우리가 영어로 New King James v e r 버전으로 Luke chapter 8 verse uh, 11 to verse 15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Now the parable is this, the seed is the word of God, those by the wayside are the one who hear, then the devil comes and takes away the word out of their hearts, lest they should believe uh, and, and be saved. But the ones on the rock are those who, when they hear, receive the word with joy, and these have, not, have no root, who believe for a while, in time of temptation fall away, Now the ones that fell among thorns are those who, when they have heard, go out and are choked with cares, riches, and pleasures of life, and bring no fruit to maturity. But the ones that fell on the ground, good ground, are those who, having heard the word with a noble and good heart, keep it and bear fruit with patience. 자 이제 우리 헬라어로 한번 해볼까요? 이게 토죠? 토 이거 뭔데? 엔 테. 다음에 이는 칼레죠. 칼레 개 우리 뭐개토나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개는 그 땅이라는 말이죠? 여기, 이제, 이게 칼레는 이제 굿이라는 말이죠. 어, 태 칼레게 한번 읽어태 칼레게. 좋은 땅. 애는 이니죠 아니죠. 아니란 뜻. 자, 읽어볼까요? 엔테 칼레게. 읽어볼까요? 엔테 칼레게. 그럼 좋은 땅에, 좋은 땅에 있는 것이죠. 자, 뭐가, 자, 여기 읽어볼까요? 하우티, 하우토이, 그리고 하우토이. 자, 좋습니다. 에이신. 자, 에이신. 다음에, 호이트네스. 자, 호이트네스. 엔. 다음에, 카르디아. 카르디아, 칼레. 자, 그 다음에, 카이, 아가세. 자, 볼까요? 카르디아를, 카르디아는 우리 심장이죠. 마음이죠. 마음이라고 그래. 카르디아, 어떤 마음? 두 개가 소지자 소시... 칼레, 뭔가 가치가 있고엔 카인 네네 아가테 좋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을 이해하면서 우리 마음은 밭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떠, 어떻죠? 보실, 볼까요? 자 아쿠 아쿠 어쿠스틱은 우리가 음성하고만 연관 영어 어쿠스틱 여기에서 왔어요 사실 아쿠산테스 해가지고 아쿠산테스 하면 이제 이게 그 분사형 동사인데 아쿠산테스 하면 들은 거죠. 다음에 턴 코에 토이즈 그 전관사가 격변한 거죠. 턴 로건 말씀을 들었네요. 자 어떻게? 카테쿠신 카테쿠신 자, 들은 말씀을 킵하는 거죠. 자, 유지하는 거예요. 카이 그리고 자. 카르 카르포포 루신. 카르포포루신. 열매를 가져왔네요. 앤 바이 모여서 자, 휘포모네휘포모네 휘포 그러니까 인내로 열매를 가져 요온 자, 여기 볼까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좋은 땅이 있다라는 것은 뭐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읽어볼거예요 시작. 좋은 땅이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런 뜻이죠. 자, 여기 1 5절읽어볼거예요 시작. But the ones that fell on the good ground are those who, having heard the word with a noble and good heart, keep it and bear fruit with patience.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뜻은 나중에 그러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토, 내, 엔, 테칼레게 토, 토데, 엔, 테, 데, 칼레, 게, 다, 듣죠. 자, 후티, 후티, 하우티, 자, 어떻게 읽는 각하인데요 후토이, 죄송합니다. 후토이, 에이신, 호이티네스, 엔, 카르디아, 칼레, 카이, 아가세. 읽어보고 여기. 카르디아 칼레 카이 아가세 시작 카르디아 칼레 카이 아가세 좋습니다. 아우 아, 아우쿠산테스 톤 로건 카테쿠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웃음> 아쿠사 아쿠산테스 톤 로건 카테 쿠신, 쿠신, 카이, 카르퍼포, 루신, 카르퍼포, 루신, 엔, 휘포모네, 휘포모네였습니다. 엔, 휘포모네. 인내로 결실을 내는 거죠. 자, 좀 어려워도 여러분 계속 가져가시면 아마 많은 결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데 엔테 칼레게 하우티 허토이, 에이신, 호이티네스, 엔 칼리아, 칼레, 칼, 아가세, 아우쿠산테스, 톤, 로건, 카테쿠신, 칼, 카르퍼포, 루신, 앤, 휘포모네. 예, 계속 읽어봅시다, 우리.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늘 배울 그, 루크는, 원어가 자 읽어봐요 카타 루칸 자 읽을 수 있겠죠 카타 루칸은 원래 누가에 의하여 이런 것이죠 자이 누가는 여러분 잘 알듯이 예, 수리아 안디옥 출시는 이방인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누가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복음의 진정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다음께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정확한 역사적 사건과 그리스도의 교훈을 기록하여 그가 배운 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하여 이방인 독자에게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알려주고 믿음을 갖게 하려고 실제 일어난 일을 저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희년이 성취됨을 알리기 위하여 이런 기록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1장부터 4장 초반부까지는 그리스도의 탄생의 증거가 나타나 있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12살 정도 된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 다음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 있고 다음에 4장 후반부부터 2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여정이 나와요. 예수님의 전도는 갈릴리아 예수님,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생기 3년의 사역을 하고 계시죠. 하, 하셨죠? 다음, 처음에 여기는 이제 4장부터 9장까지는 이 갈릴리 전도 여정이 나와 있고, 9장 하반부부터 10장 중반 정도까지는 사마리아 전도, 다음에 10장 하반부부터 19장까지는 유대 베레아 전도, 다음에 19장부터 23장까지는 예루살렘, 전도 예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의 복음에 복음의 선교 기지가 어디죠? 갈릴리죠. 에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과 또이 유대 지역의 선교 복음 전초 기지는 예루살렘이었죠. 가버나움과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님은 어,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 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하늘 보자로 올라가셨죠. 여기 대부분 보면 예루살렘, 유다, 다음 여기는 갈릴리 지역이죠. 다음에 사마리아, 유다, 베레아 예루살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버나움과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셨, 하시면서 복음을 어, 전도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1장의 1절로 4절을펴 보실까요? 지금 펴 보시죠 여러분 자이 분이 지금 누가가 어. 어, 지금 기록한 목적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절로 사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일들을 실상에 관하여 정연하게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았으니 처음부터 말씀을 목격자들과 사역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시초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도 대우빌로 가까이 정연하게 써 보내는 것이 좋은 것 같았노라 이는 각하가 배우신 것들이 확실하게 알게 하느니라 뭔가 데오빌로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전달 해주고자 이 누가 복음 기록했다라고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그다음 1장 5절로 2장 39절을 보면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예고와 탄생이 나와있어요 보시면 좀 지금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주로 시퀀스, 어, 타입, 역사적인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이 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후에 다른 그 설교가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예리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저하고 시간을 가질 때는 계략적으로 머리에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순서를 잘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세요. 어, 처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이 사가레에게 예고가 되죠. 천사에 의해서 그러면 그리고 사가레 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고 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가 예고가 됐죠. 자,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은 친척이었죠. 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축복을 하고 또마리아를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과 또사가랴의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2장 1절로 7절에 나오죠. 네, 목 먹자들에게 전한 기쁨이 좋은 소식과 찬사들의 찬양인데 자 여기 2장 2장에 하필 하나님께서 그 지금 지금 목자들을 언급을 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어떤 왕때 태어났죠? 아마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마 옥타비아누스. 자 옥타비아누스 때옥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로 있을 때 아마 태어나신 것 같고. B.C. 뭐 5세기 B.C. 5년 4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태어난 시기는 이 목자들이 언급된 걸로 봐서 <웃음> 우리가 아는 그 12월 25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전 같아요 그러니까 추수가 끝난 끝난 시점과 다음에 다음 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밭을 갈잖아요 그전시그 중간 시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략 초막절 금방이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 즈음에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수님은 할례와 정결의식을 치르셨고 그때 시몬과 안나라는 아주 거룩한 분들이 또 주님을 만나 주님을 찬양하죠 자 순서를 잘 기억해 보세요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자라시는 2장 40절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 자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1년에 꼭그 3대 절기에는 꼭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절에, 지금은 6월절에 이제 방문 하시죠. 그 40절을 아기가 자라며 영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자라가셨던 것을 보여주고 자 41절로 52절은 12절 때 예수님이 성전 방문을 해서 우리들이 박사들과 또 열띤 또 토론 강론의 시간을 가지셨겠죠. 그 일들을 지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세례 여한은 그주의 길을 예비한 자죠. 자, 예수님의 초림 때주의 길을 예비한 게 누구였죠? 아, 침례자 여한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제림을 예비하는 분들은 누구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웃음> 지금 돈 벌고, 돈 벌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면서 침례자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생존할지는 이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여러분이 많이 힌트를 얻기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는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있는데 그리스도의 족보는 마리아 여기 유대에서는 여자이름을 쓰고 남자이름을 쓰죠 요셉이 나와있는 사실은 마리아예요. 마리아로부터 어디까지 가죠? 자, 3장에, 3장 23절로, 23절로 이제 38절까지 가면, 하나님까지 가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왔다,부터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누가 복음은 누가 보금,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요셉 예수님까지 이 적보가 나오죠. 두 가지 적보. 하나는 누구를 위해 있었죠?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 부터 시작을 한 거고 다음에 누가복음은 아마 온 인류를 위해서요셉 마리아로부터 하나님까지 족보가 올라가서 써주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것들을 제이 아시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4장 1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죠. 자, 자, 패턴을 보세요.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사역을 하신 게 아니죠.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오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누구에게나 아마 여러분이 사역을 하려면 그 사역 전에 뭔가 준비할 시기가 있어야 되고 시험이꼭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 4장과 9장에 보면 이제 갈릴리의 전도형이 나오는데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웃음> 마지막 때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이예심의 사역으로부터 힌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의 시작은 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죠 갈릴리에서 환대를 받으셨는데, 정작 나사레에서 배척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각종 기적들을 보여주시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갈릴리에서 각색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시몬을 부르시고, 문둥 병자를 고치시고, 중풍 병자를 고치시고, 세리 마테를 부르시죠. 자. 쭉 보세요. 주님이 지금, 자, 복음을 전하시죠. 자, 귀신 질린 자를 내어 치유하죠. 축사를 하시고, 또 신유, 또 병든 자를 고치시죠. 다음에 계속, 그, 제자들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금식과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데, 금식과 안식일 논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이제 열두 사서를 택하고 부르신데 이게 5장 32절을 한번볼 거예요 여러분 5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나라 예 그렇죠 주님은 뭐죠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하물며 지금은 죄짓기가 너무 쉬운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이 할 일이 지금 잠들어있는 성도를 깨워야 돼요. 잠들어있는 자들을 깨우고 회개시켜야 돼요. 자, 이거 지금 분명히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새기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잠들어 있는 사람이 다 깨워야 돼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아주, 이렇게 최근에 아픈 적이 없었어요. 3일간 열이 안 떨어져서 굉장히 이제 고생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벌쩡하다가도 요즘에는 언제 죽을지 모른 것,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아픈, 아프고 이 회복된 이후에, 어, 더욱더, 아, 날마다 그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언제 갈지 모르겠구나. 이것들을 더 깨닫게 주세요 여러분 우리 언제 갈지 모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주변을 깨우세요. 지금 여러분 잠들어 있을 때 아니에요. 지금 깨어날 때입니다. 어,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죠. 이제 자 자평지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무리가 이제 모여들었자. 다음에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말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대접하고. 다음에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하시고 나무와 열매. 다음에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나니 산상승을 하고 매칭이 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 자 이제 이런 거죠. 종교 개혁자들이 처음에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들의 의도와는 다른 게,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사상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면 세상의 복이 막 넘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어린, 믿음이 어린 사람들한테는 그게 필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발전하냐면, 이걸 가지고, 배교나 죄를 너무나 쉽게 지을 수 있는 토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절대 구원의 문이 여러분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자, 그의 오늘도 동일하게 6장 17절로 49절에 잘 나와 있거든요. 자 6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해주라. 자 우리는 이 황금률이라고 하죠.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마음을 대접해야 돼요. 네. 그다음엔 주님께서 백부장도 고치시고 나이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이제. 죽는 자까지 살리세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요 감옥에 이제 갇혀 있을 때 보냈죠. 이때 이게 사실은 세례 요한이 믿음 없는 행동이죠. 믿음의 행동인데, 자, 지금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아를 보냈어요? 헤롯 왕가와 또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병시켜줄 다이시나 솔로몬 같은 그런 메시아를 바랬던 거죠. 그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신 거죠. 예, 아마 세리와는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도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보셔야 될게 예수님이 복음 증거와 신유와 축사를 위주로 지금 사역을 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아마 우리 거듭난 자들 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럼 계속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순환도 예고를 하죠. 자 오늘 읽었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왔어요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 걱정심이 몰려옵니까? 또핏발이 몰려와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아무것도 이 세상에 있는 건 천국에 못가져가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모든 걸 들이시고 어, 주님이 가셨던 길 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살 길이에요. 자, 주의 진정한 형제는 어떤 분이 주의 진정한 형제예요?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분들이 주님이 진정한 형제입니다. 자 풍랑도 장장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죠. 볼까요? 자, 8장 2 8절 한번 볼까요? 이 지금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자, 이 이, 이, 가다라에 있는 귀신 들른 자이 마귀들, 아마 군대의 기신 몇천마리 됐나봐요. 안 거죠? 주님의 장체를 그래서, 제발 기품. 기품도 이제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품에만 던지지 말아주세요. 하니까. 무적인 것 같아요, 아마. 그래, 가바라 했더니, 돼지대로 가서, 돼지대만 먹이 썰하게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어요. 그 가다라에,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들렸지만 그의 형은 치유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리시죠. 혈루증 야인도 고치시고. 자, 뭐예요? 자, 믿음. 피스티스. 헬라우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있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그냥 믿어버리세요. <웃음> 믿어버리시면 돼요. 믿어버리시고, 그분께 오는 걸 맡기세요. 아멘. 네. 네. 자. 그리고, 해로 또 이제 주님의 능력에 놀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아마, 몇만명을 먹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교회라는 것은 뭐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래서 뭐 베드로가 뭐 일대 교황이다 이건 좀성경학원 전혀 근거 가 없는 이야기죠. 베드로는 그냥 페트로스죠. 주님은 페트라. 우리가 주의 반서, 예수리스도 봐야 페트라죠. 자, 베드로는피터의 원래 말 페트라스 작은 돌이란 뜻이에요. 작은 돌 위에 교회가 세워지나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는 겁니다. 자, 다음에 변화산 사건과 귀신들 린 아이 고치시고 다음에 주님이 2차 순환예고를 하시죠. 자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참 베드로같이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비난을 동시에 이렇게 많이 들었던 제자서드물거예요 주님께서 순환받을걸 예고 하지 안된다고 했다가 사탄을 몰러가라고 예수님으로부터 한소리듣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보면 제자들이 이제 자리다툼을 하죠. 9장 46절로 50절을 보면 46절을 보면 누가 큰 자일까 이렇게 다툼을 하니까 주님이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이야기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리다툼을 하세요. <웃음> 너무나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교회는 예비하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게 답니다 세속의 것들을 교회에 끌어들이면안돼고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거죠 거듭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서 자리잡힘 하지 마세요 그런 아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 자기가 거기에 휘말려 있더라면 나오세요 나오세요 <웃음> 그 자리에서 나오세요 예, 그건 원당치 않은 것들입니다. 한 가지 논의 이야기인데, 또, 여기 이제, 현지에서 보면, 부부 사이에 어떤 사역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간접적으로만 이야기해 했어요. 그러면, 다 내려놔라. 부부 사이에 회복이 먼저다. 교회에서 뭘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컨설팅 하기도 했습니다. 예.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참 읽어볼까요? 누가 보면 6.31절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영어로 and just as you want men to do to you you also do to them likewise 자 여기 에 카이 헬라우로 카이는 여러분 이제 그리고 여기 에 카톡스는 s 적어본 것대로 뭐, 뭐, 하고자 하는 대로. 자, 어, 텔레테. 자, 여러분, 텔 여기가 테나의 프레저. 텔레테, 다음에, 시나포유신 <웃음> 휘민, 호이. 자,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주어가 안 보여. <웃음> 자, 헬라우에서는, 헬라우를 히브리어에 보면, 동사에 동사를 보고 아 유구나 유가 있군 이거 아셔야 돼요. 야, 텔레페는 2인칭이죠. 자 유디자이어 내가 바라는 대로 자 히나 어, 포이어싱 포이 휘민 자 너에게 뭔가 누군가 해주는 누가 해주는 것을 바라는 대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안트로, 안트로포스 안트로 하면 사람이죠 안트로포이 하면 어떤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뭐죠? 너도 하라는 거죠 어, 포이 에이테 포이 에이테 아우토이스 음흥, 호모이오스 그들에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읽어보고 하나씩 읽고 천체는 카이 카소스 셀레테, 히나, 포유신, 휘민, 호이, 안트로포인, 포에이테 아우토이스, 호모이오스. 예. 아, 됐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들 남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전도 여행이 나오죠. 자 사마리아 마을에서 이제 배척을 받고 또 70인의 제자의 파손과 보고를 또 들으시죠 다음에 여기 서만 사,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데 강도가 미제국주의가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대학 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 해방신학 책을 보면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미 그 때, 이제, 강도는, 어, 강도는, 우리, 미제국주의고, 다음에, 누구죠? 사마리아인은, 이제, 미국 지국주의에 대항해서, 강도 만난 인민을 구원해야 되는 투사로 갔고, 저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이 되고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자 했는데, 어, 그, 이제, 지금 제 아내가 된 분을 지금 이때 만나서, 성경고자 아는 게 저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 해줄때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웃음> 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요약하면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이웃을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것만 저는 기억을 했던 거고요. 저는 아주 엉터리로 해석을 하고 이제 그렇게 배우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제 아내에 대그그 당시 자매는 이, 이 말씀도 감동을 했어요. 나중에 전 알았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 알았던 것을 회개를 했는데요. 음, 우리 지금 어떻게 비유를 할까요? 여러 가지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음무를다가올수 있는데요. 우리는 선한 사마일인이 되어야 되죠. 이 죄에서 사람들이 이 죄의 종로로 나는 이 강도만난자들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이들을 정말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자을 도와야 됩니다. 어려운 자를 도와야 돼요. 경제, 육신적으로도 도와야 되지만, 영적인 의미도 같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총 들고 오시 이건 안, 아, 나쁜 거죠. 안 좋은 거죠. 근데, 그 어려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어떤 어린이들, 떤어 청소년들 또 청년들은 그런 잘못된 사상에 이렇게 저와 저의 저 과거처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무기를 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가서 빵도 주시면 생명되신 예수님도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사역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를 밥 먹듯이 짓는 말이 그리스도인이지그 믿는 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교회에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참복음이 무엇이든지 선한 사마의인에 대해서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여러가지 예, 비유로 가르치고 계세요 자 여기서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가 나오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바알불블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등불 등불의 비유를 또 가르치시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논쟁을 하시죠 자 근데 여기 이제 백신은 이제 비유로 이제 가르치시는데 어 저희가 성령모독을 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죠. 성령모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한국에 특히 많아요. 자기와 좀 다르면 이단 공격을 해대했죠. 과거에 근데 그 사람들이 이단이 돼버렸고 전국에 요즘에 이제 종교 통합주의가 뜨면서 대도의 <웃음> 물결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근자 자체에 시기 질투와 하는 마음이 많아서 잘, 잘못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건 조절이 되어야 돼요. 시기 질투는 교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절이 되야 됩니다. 더 어리석은 자의 비유가 부자의 비유가 나온데 우리 지상에 불을 쌓는 게 나쁜 건 아니고요. 그거 몇십 배 이상으로 하늘에 좀 쌓으세요. 예,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우리 기도 금식위 해야 하세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요? 필요하죠. 그러나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의 나라 의의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 주님의 나라 의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말씀드렸죠.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시작을 해보세요 하느님이시니 아버지여 이름이 교류기여 김을 바르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행을 명시해 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말옵시며 다만에게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보자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혼이 있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 문으로 하루를 한번 열어보시면 여러분이 이 의미를 찾아 깨닫게 되고 아실까요 우리가 이제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가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건 넌센스거든요 우리는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를 위해 구원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이전 삶을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창지기 비유도 하시죠. 창지기 비유도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불화를 던지러 오셨다고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면 저도 이제 경험을 했죠. 가정에 많은 불란이 일어나더라고요. 진짜인가봐요. 예수님, 진리인가봐요. 진리가 아니라면 편안하게 묻어갈텐데 질린가봐요 <웃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질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일이 안, 안, 안 물고 달려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나 제외 어, 되신 예수님이 승리 되시니까 혹시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감사하게 받으세요 아마 주변 분들이 다 예수님의 종이 될 걸로 확실합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비유로 예수님은 주로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 유대 베레와 전도여행을 하고 계시죠. 비유로 시대를 분배하고 화해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여기 어디에 나와있나요? 13장 3절에 보면 지금 이제 그때 그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위양하지 말만 하리라. 이게 요즘에 심각하게 이제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 매일 매일 주일을 멀리 하시고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늘 회개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겨자씨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 구원의 문은 좁아요.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은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는 길이에요 좁은 길 정도가 아니라 좁은 길인데 비바람과 태풍이 모아지는 길이에요 <웃음> 저 옆에 넓은 길은 고속도로네 아주 <웃음> 대부분의 분들이 넓은 길로 가서 지옥길로 가요 좁은 길은 오솔길이고 옆에서 맹수들이 막 위협도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쉽지 않은 길인데, 그래서 우리는, 저기, 찬성에 계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찬성을 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해서,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 이른 양, 지금, 지금 여기, 이른 양, 이른 드라커마 돌아온 탕자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옆에서 지금 듣고 있는 거죠. 한번 청중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돌아온 탕자 비율는잘 아실 겁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바람에 살찐 송아지가 희생이 됐죠. <웃음> 예. 재밌게 한번 이야기 해 볼까요? 예. 주님 우리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빨리 돌아가세요. 주님께. 음, 주님큰 잔치를 해 주실 거예요. 예,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쭉 그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자 불이한 청지기 비율은 여러분 너무 힘, 힘들지 않아요 이게 불이한 청지기 비율을 자 보면 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제 개인적인 의견이라 이게 꼭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의견과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보면 누가 보면 1 6장 1절로 13절을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수익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에 지금 보면 이 청지기가 원어를 좀 이제 원어를 좀 찾아봤는데요 비난이 지금 주인에게 들렸어요 비난이 주인에게 낭비한다는 말이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는데이거 <웃음> 이렇게 보면 이게 해석이 어려워져요. 주인에게 들렸어요. 낭비한다는 말이 낭비한다는 비난이 지금 들린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청중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자 지금 여기 원어를 보면 어, 디아발로 하면 중험담으로 중성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마 이 지금 청지기가 모함을 받은 것 같아요. 자 모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불러서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 마라 창직이 징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마 이 주인이 창직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비난이 세니까 어, 이렇게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한게 채무자들을 불러서 그 빚들을 깎아주는 거죠 빗들을 깎아줘요.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내가 청지기지게 해고된 후에도 사람들은 나를 자기의 집으로 맞아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잘했다고 하는데 9절에 보면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리의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그런데 이제 킹 제임스 보전을 제가 좀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죽을 때 또한 실패할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들로 영접하리라 나오는데 아직도 그 여전히 제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이건 마치 어떤 거냐면 삼위일체가 궁금해서 오만 철, 철학사죠 어거스틴의 이렇게 두고운 삼위일체론도 읽었지만 <웃음> 이해가 안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에 도그 제가 맞닥뜨려서 원늘를 한번 봤어요. 자오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여기가 자 읽어볼까요? 디아블레스죠. 자 디아블레스. 읽어보겠습니다. 시장 디아블레스. 자 지금 이 사람이 오이코노모이코스가 이제 매니저니까 청지기죠. 지금 여기 뭔가 비난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청지기로 제목을 많이 달, 달, 달아놨는데 뭔가 그럴 정도의 사람 같지는 않고요. 뭔가 주변에서 비난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원어로 봤을 때자 여기 보면 지금 구절에 보면 구절에 보면 어떤 거죠? 전치사를 제 위주로 봤거든요. 액. 액하고 에이스가 나면 액은 뭐죠? 뭐뭐로 붙어요. 프롬 또는 아우로 our. 아우로브로 이렇게 볼수 있고 다음에 여기는 뭐죠? 에이스는 인투거든요. 인투 into. 영어로 보면 자 그리고 액 에이스 자 보러면 뭐냐면 자 여기가 만모나 하면 만모나는웰스예요 하면 재산이에요. 재물로 재물 그러니까 해석을 여러 가지를 할수있는니까 그러니까 저의 해석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하도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원문 해석을 이렇게 시도를 해본 거예요. 테스, 아디카스, 아, 아디케아스 하면 이제,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재물로부터 나와서, 나와서, 다음에, 자, 필로스, 필로죠. 친구를, 만들라,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해봤거든요. 여기는 에가고 에이스를 뭔가 대칭을 시켜보려고요. 또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이 거룩하지 못한 재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친구를 사귀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해석이 잘안 되더라고요. 제 머리에 와닿지를 않아서. 이런 재물로부터 뭔가 나와서 친구를 사귀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뭐죠? 우리가, 크스지, 여기는. 데스, 크스 발음이 아예 크스. 여기는 얘예 발음이 아죠? 텍손타이 뭔가 영접할 거예요. 누구를? 휘마스. 우리를, 너희를 영접한다는 거죠. 오디로 영접해요? 에이스, 타스. 아이오니우, 아이오니우스, 스케나스.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영접한다고 하네 언제? 혼타 에클리페, 에클리페. 혼타 에클리페. 우리가 실패할 때, 또 우리가 죽을 때, 죽었을 때, 우리를 어디로? 영원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영원한 곳으로, 아마 죽을 때가 죽을 때의 해석인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이게 여러 번역본 중에 영 리터럴 트랜슬레이션이 있는데 보면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불리한 재물로부터 이제 저는 뭔가 저는 나와서로 이제 자꾸 해석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로부터 이제 좀 인디펜던트하게 나와서 몸으로부터 벗어나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네가 죽을 때, 그들이 나를 영원한 장막, 영원한 천국으로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에가고 에이스를 진짜, 진짜 원시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몸으로부터 나와라. 몸으 나와서 친구를 사겨라. 이 재물이나 영런 흔들리지 마고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그그니까 영원한 천국으로해서 너를 그들이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한 그러니까 한 가지 해석이라도 지 하나로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단지 저는 원어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게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르치,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17장 여러분 펴보세요. 30절로 37절 보면, 주님이 갑자기 오실 거예요. 아마, 예측 불가한 때, 노아의 때, 소동과 고모라 때, 그때 같이, 이제, 갑자기 오실 텐데,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했으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이면 보전. 우리는 이런 거예요. 거듭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 살아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예수 때문에 살았죠? 예수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게 결국 우리 영원히 살릴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어디는 시체가 있는 곳은 독수리도 함께 모여.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네. 이제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딜까요? 지금 비유로 계속 가르치고 계세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아이를 축복을 하시고,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순환을 3차에까지 가르쳐서 예고하시자. 소경도 고치시고, 사개오의집에 오지. 이게 지금 뽕나무가봐요사개오가 올라갔던 나무자, 뽕나무. 예. 그 다음에 열정과 열문화의 비유라고 나옵니다. 주님의 영생에 대해서 어떤 걸가르치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 8장 18절. 18절. 자이 젊은 부자 가난은 참 부자였고 계명들도 다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22절에 22절, 23절을 여러분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2 2절 18장 22절, 23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러는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라.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하니 이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다. 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돈 우상 삼지 말으시라고그 당시에 있는 이 화폐 난이들을다 놓았고 놓았으니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시네요. 자 주일날 일요일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고 월요일에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죠. 다음에 화요일에 이제 이런 논쟁과 가르침이 있는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 포도와 농부의 비유, 세금 논쟁, 보안 논쟁, 메시아의 조상에 관한 논쟁, 가부의 흥금, 말세에 대한 가르침 나오되, 21장 34절로 36절을 함께 습니다 21장 34절로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갑자기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날이 온 땅에 그하는 모든 사람의 덫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깨어 상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 합당하게 여기 것이라고 하시다라. 꼭 이렇게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아마 유다 가론유다가 가배반하고모여 가론 유다가 있을 건데 여러분 왜 수요일에 들이죠? <웃음>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수요일에, 수요일에 여러분, 내가 절대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때가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리라는 각오를 하는 마음으로 수요일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목요일에 2월철 만찬과 기도가 있었죠. <웃음> 자. 철없는 제자들 여전히 누가 크냐 다툼이 있었고, 감남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금요일에 배신과 불의한 재판, 죽으신. 사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에, 목요일 밤, 목요일, 금요일 엄청 바쁘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결국은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셨죠. 그래서 금요일에는 왜 드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하라고 우리 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재밌죠 여러분 그리 언제 부활하시죠? 주일날 부활하세요 왜, 왜 우리가 주일날 부활하죠? 아니 주일날 예배드리자예이 세상 풍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이겨내고 부활하려고 다시 우리가 힘을 얻으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나오고 엠마오 도상에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 다음에 열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과 능력을 약속하신데누가복음 24장 44절로부터 48절 한번 펴보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때 말했던가 모수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의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단, 한다는 그 말임이라고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제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에 증인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유월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회개와 제사함을 선포하고 전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자, 방금 전에 제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인이죠. 그래서 증인된 삶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로 한번 볼까요? 자, 4 5 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터트, 덴 다, 뒤에. 노익, 노익센 크스이죠. 크스, 크스 발음. 발음이 두개 있어요. 자, 뒤에. 에타니까 뒤에. 이게 N 발음 나죠. 느 발음 나죠. 뉘 노이. 노익센. 크스는 노익센이 되죠. 뒤에 어, 노익센. 이거 보고 시작. 뒤에 노익센. 다음에 아우톤. 천 눈, 투, 여기는요 자 여기에 뒤져져요. 윗신나면 위발음이 나죠. 아, 시, 죄송합니다. 시죠. 쉬리 쉬, 엔타이죠. 자, 쉬리 엔, 엔, 엔아이 죄송합니다. 시니 엔아이 천천히 보니까 제가 지금 막히네요. 자 시니에나이죠. 다음 시니에나이, 시니에나이, 엔 타스죠. 타스, 야 그라파스, 그라파스. 다음에 카이, 여기는 에이펜, 푸 발음 나죠. 피, 피발 에이펜, 아우토이스, 허티. 강한 숨소리가 있죠. 엑센트까지는 허티. 다음에 여기는 후토스죠 후토스 우, 우토스가 아니라 강한 숨표 발음이 있죠 다음에 후토스 여기는 개그라 개그라프타이죠 개그라프타이 개그라프타이 읽을 으수 있겠어요 개그라프타이 영어로 이렇게 근데 아주 짧게 쓰죠. <웃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헬라어는이 격변화를 보고, 내가 주어가 없으면 주어도, 여기 현재 분사까지, 수동, 현재 분사 수동까다 알아내야 돼요. 그럼 여기는, 파죠, 파. 여기는 영어의 세타발람 똑같아요. 세인. 파세인. 따라합 파세인. 파세인. 그 다음에 여기는 톤. 여기는 크리스톤 크리스톤 다음에 카이 아나 스 테나이 아나 스 테나이 엑. 여기는 네크론 자 네크론 테 트리테 트리테, 다음에, 헤메라. 테, 트리테, 헤메라 하면, 3일째, 3일째. 자, 그리고 여기는 애기죠. 문모로부터 자, 네크로, 죽음으로부터, 테, 트리테, 헤메라. 3일째, 뭐 하셨어요? 일어나셨죠. 아나스테나이, 아나스테나이, 일어나셨죠. 예.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 자, 여기 보면 올더네이션 할 때는 에이스가 또 나오죠? 여러분 액가고 에이스는 이제 기억을 하시겠네요? 액은 뭐뭐로부터, 에이스는 뭐스로 자,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지금 일어날 때, 때 액을 썼죠? 우리가 여기 자동으로 켜액 그리고 이제 모든 민족에게 그죄 용서와 회개를 전하라고 할때 모든 민족에게는 에이스 엄마에게 판타타에프네 에어버리세요 판타타에프네 판타타에프네 모든 민족에게 뭘자 여기에 보면 아페신 아마르, 아마르티온 죄 용서와 그 다음 헤메라 자 리펜터스는 어 회개는 메타노이안 자 이거 메타노이안 자죄 용서와 회계를 우리가 이제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되죠. 자 여기 읽어볼까요? 휘메이스 휘죠 휘윕실론의 강한 순표같니거 위가 아니라 휘죠 휘메이스죠. 엑실론과 이오타 이제 에이죠 휘메이스 다음에 에스테 에스테 마르티이레스마르티이레스마르티오라면 여러분 그 순교하다는 의미가 있죠. 마터. 마트. 마터의 원형이 헬라어로 가보면, 자, 지금 증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란 말은 순교로 자라는 의미에요 순교하다고 하란 뜻이에요. 자, 마르티이레스 다음에 투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증인이는 거예요. 자, 이거 읽어볼, 한번 읽어 볼까요? 휘메이스 휘메이스 에스테 에스테 마르투레스 마르트레스 그다음에 투텀 투통 자쭉 읽어 볼까요? 휘메이스 에스테 마르트레스 투텀 휘메이스 에스테 마르트레스 투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다 자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하고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하고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시며 그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모든 전해야 돼요 언제? 지금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이 세상은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성령을 받아서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는 이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첫 곡에서 여러분 같이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